아, 아무튼 제가 그 컨텐츠를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수리남을 보고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약간 마약왕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만들어보고, 어, 이게 진짜로 비소리 너가 좋아할 스타일이야. 한번 봐봐, 진짜 너무 재밌어. 수, 수리남을 한번 보라고. 수리남, 술, 수리남, 수리남 못 들은 척하지 마. <웃음> 나 진짜... 아, 나, 나 이렇게 그래. 이렇게 들었어! 나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아니, 누가 컨텐츠 제목을 졌다 위로 지요 어떤 어? 작가가 아니, 뭐 이냥 잘못더라. 우영호도 있는데 왜? 아! 왜. 아 박사님, 아. 소리를 그렇게 지르시면 마인크래프트에서 소리가 끊겨서 들려서 저희한테 박사님이 소리가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박사님. 와, 말 잘하는 거 보소. 랩 되겠다. <웃음> 지난번에 그 공포의 술래잡기 컨텐츠를 찍다가 네네. 보신 네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편이 갑자기 중간에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 이제 급동이 와가지고 그렇다라는 네네. 그런 의혹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인터뷰 여기서 밝혀주실 아니. 수 있는지. 네, 밑으로 말고 위로 습어서 아, 아. 아, 진짜! 아, 아 오늘 왜 아. 이렇게 아니, 열받게 사실, 하지, 사람들이? 어, 아니, 사실인데 어떻해 <웃음> 아나 미치겠네 진짜 왜 이렇게 솔직하신거예요 잠시만. 아, 잠시만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네. 걱정은 제가 따로 다 해드렸는데 아니 포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잖아요 제가 왜 포장지를 그냥 찢어 발기세요 <웃음> 아 그러면 여기 자르고 다시 할게요 네 그때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어떻게 된건지 아 위로 뽑았습니다 아이씨 진짜 <웃음> <웃음> 꼬리잡기 그동안 저희가 여러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몰랐겠지만은 저희가 피가 많아 가지고 사냥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어차피 저희가 편집본에 그걸 다못 담으니까 아, 아 <웃음> 열받아왜 하는 거야? 소리소리왜 <웃음> 왜 하는 거야? 그냥 되게 맹목적인 녹화방이 아닙니까? 저 <웃음> 그 피를 줄였어요 오늘은 일부러 줄였고 예그렇게 해서 오늘은 하피디가 없어서 여기 있는 H군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실겁니다 오늘의 꼬리잡기는 네 귀멸의 칼날 올고먹기편 마지막 혼합 편입니다 <웃음> 올고먹기요? 올고 올고먹기요? 올고먹기? 올..올고먹.. 어떻게 발음하는거야? 이거 도대체 저, <웃음> 아니 제가 저한테 이 비기를 하고 갔는데 울고먹기편 마지막 <웃음> 혼합편입니다 <웃음> 울고먹는건 어떻게 구워먹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피디가 저한테 적어두고 갔는데요 온이랑 귀살때라 섞여있고요 그리고 이동기가 있는 캐릭터들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동기 불균형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이제 맞죠. 랜덤성이 맞아요. 짙었는데 이번에는 이동기를 좀 고려를 했다고 하시니까 한번 음 랜덤 뽑기를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어,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아네 질문하세요 혹시 코구멍에 500원짜리 들어가시나요? 오늘은 제발 좀한 펜이랑 엮계인들좀 업계끔 해 주세요. 세 번째인데. 아, 그니까요 오늘마저 엮계면 주작이야, 솔직히. 그냥 오늘마저 비솔림이면 저 그냥 아무나 한명 잡고 탈락하고 가겠습니다. <웃음> 오늘 만약에 한 펜이랑 또엮잖아요 그러면 나 그냥 시작부터 그냥 죽이고 시작할 거야, 그냥. <웃음> 예? 아, 잠깐만. 내여견을안 물어보고? <웃음> 여러분 제가 오늘 커피를 세잔 마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엄청 뛰는데 그래서 그런가 나 마우스가 왜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지? 약간 화면 어지럽지 않게 잘 해볼게요 제가 휙휙 돌아가지 왜 이렇게? 오케이 당신의 능력은 태양의 호흡 창시자 치기쿠니 요리 지의능력이 오, 알키를 바꿔서 클리어 블루 스카이. 오, 공중에 잠깐 뜨네. 서드 폼. 와우. 오, 저 혹시 갑옷 같은 거 받으셨나요? 귀살 때 네. 옷. 예예. 네. 네. 아니 미친 사람들. 오니는 옷을 안 줬어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오니는 갑옷을 안 주면. <웃음> 찢기란거 <찢기라는> 아님찢기시랍님니다시님 <웃음> 네, 제발 에키빈 오니, 키빈 오니. 에바치키빈 오니. 에바치키니키니키니이 <웃음> 아, 이거 지난번에 라미가 썼던 애다. 그래도 순간이동... 아, 아니, 지난번에... <웃음> 야, 상현 3으로도 그 고생을 했는데... 하현유... 오... 오... 뭐야? 왜한번더 서지지? 엄청나구만... 오... 오... 오... 오...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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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거좀 부담스러워요? <웃음> 아너 진짜 이 네. 멍청이 같아. 아왜 멍청이? 아 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왜 웃어요? 아빠를 안고, 안고. 아니오, 아니, 아 원래 끼고 한 줄. 원래 끼고 했었는데. 아니 우리들은 지금 그러면은 오니 따위가 아니네. 오니, 어 그렇지. 어, 우리 세손 일단 오니가 아니다. 일단 시인이 응. 오니거든. 아 오니야. 제이, 대비님도 오니랬어. 내 스킬 하나 맞으니까 죽을라 하더라고. 아 진짜요? 형 <웃음> 오늘, <웃음> 형 오늘 뭐야? 태양의 호흡. 어? 아, 와 그게 그거 아냐? 세계관 최강자야 우마이? 어? 어? 우마이는 맛있다 노란색 한펜이 이름을, 아, 색깔을 <웃음> 적어야만 기억을 하는거야 <웃음> 아니 이거 정리를 해놔야되더라고 <웃음> 아니 까먹지 않나? 이거 나만 그런가? <웃음> 당연 파란색이죠 어, 파란색, 검정색 없잖아 검은색이 없어 우리 원래 어. 흰색이 있거든 근데 검정이던데? <웃음> 어, 그럼 파란색인거지 어. <웃음> 님은 오, 오늘 못 숨겨요 <웃음> <웃음> 에이 모르겠다 아리 아까 당황한 거 보니까 파란색이네. 나 당황 안 했는데? 아까 아 모르겠다 하시던데. 파란, <웃음> 색 <웃음> 파란색. 파란, 라미님 파란색. 어, <웃음> 파란색, <웃음>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웃음> 형개 아파! 오. <웃음> <웃음> 아니, 뭔데? 아니, 개 아픈데 저거? 진짜 뭘까 같이 애들이 안 보여.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같지않아 왜 안보이는거야? 오오 락콘 독 일루전 이거구나 야 요게 그나마 어 요게 진짜 생존기다 어 요게 그나마 생존기 그 다음에요 사루나기 쇼크 누에라이트닝. 아니 낙뎀으로 두 칸이 달아버리면 이 사람아. 오, 오, 오, 음 응, 그래. 와우. 아, 아, 아, 에이, 아으 그냥, 아으 아, 어 그래. 근데 밥을 많이 먹어야겠다, 그렇지? 저기가 우리 극장이잖아. 그러면. 야이 거리도 된다고? 아슬아슬하게 됐어 좀 그런 색깔이 뭐뭐 있는거야 음. 음. 아니 근데 왜 2D 이름 색깔 검은색으로 뜨지? 뭔가 섞였는데 지금? 근데 오늘 하피디가 없어서 진행상의 오류는 좀 감안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아 하필이면 라미 투디를 봤는데 검파 건파 검파냐? 아나 미치고. 그래도 일단 추리를 먼저 해서 정보 파리를 하자. 내가 능력이 약해서 먼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추리를 먼저 끝내서 동맹을 만들어 놓는 거지. 촥. 헤메라 개메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야야 야. 발주. 노. 아, 바로 바로 노방 소라. 형, 아, 안 죽일 거야 <웃음> 나 도와달라고 하는데 바로 도망가면 어떡해 아니 뭐 어떻게 올라갔지? 나도 올라가는 스킬 있거든. 빗소라. 아 형. 아아왜 그래? 아이, 아이, 우리 마음의 창을 열자 이렇게 마음의 창을. 일단 너가 와요. 주황색이니까 노란색이 나를 잡아야 하는 건 맞지만 빨주. 아, 근데 지금 음. 형이 초록색을 잡잖아? 음. 근데 한펜이랑 c 이랑둘다 똑같이 빨간색 초록색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약간 쌈싸인 느낌이네 어 내가 시 c 이를잡을 거일 수도 있고 한 가지 더 문제는 2D 라미가 또 건파야 건파야? 아. 음, 이게 또 꼬였어 그래서 지금 연비만 보라색 확정이야 어, 연비 보라색 형 노란색 확정이고 <웃음> 연비 지나 <지나간다. 웃음> 어 형이 노란색 확정이고 어, 라미가 <웃음> 파란색인가봐 연비 쫓아다닌다 어 라미가 파란색이야 그러면은 검은색이 검은색. 2D 그러면 한팬이가... 한 내가 무작정 한팬이 때려볼까? 연비는 보라색이야 연비는 보라색 연비는, 보라색이야. 연비는 보라색이라고 연비는 보라색이야 연비는, 연비는, 연비는 보라색이 확실해 속닥속닥대고 있냐? 연비는 어, 확실해 보라색이야 공간감각이란게 없어 응 연비... <웃음> <웃음> 연비는 확실히 100% 보라색이야 어, 무조건이야 얘는 연비는 어디, 보라색이야 <웃음> 모르잖아. <완전> 연비는 <웃음> 보라색이야 <웃음> 보라색 보라색 돌아다닌대요 보라색 <웃음> 연비는 보라색이야 연비 올라가지도 못해 연보라야 연보라 연보라 어그 우리 누나 이름인데 <웃음> <웃음> 라미가 파란색인 것 같아 어 라미가 파란색이야 왜냐면 연비를 잡으러 다녔거든 그러니까 <웃음> 오오오오오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이 사람 봐 큰일 날 사람이네. 여이 정모한다. 여기 정모한다. 여기 정모요 님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님, 케빈님. 노란색 님. 예 노란색 캐빈 님밖에 없어요. 음. 압니다. 형, 잠시 따라오실래요? <웃음> 긴급히 드릴 말이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대가리 무슨 일이에요? 이거요? 사랑스러워서 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혹시나 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력각인가요 네. 이게 근데... 하, 제가요... <웃음> 이게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웃음> 저기 시앤님 죄송한데 <웃음> 네. 저기 가계시면은 제가 지금 동생 교육 좀 시켜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아 얼차려 잘 받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 잠시만 여러분들 여러분 잠시만요. 차려 안네나 아, 빨간색이야. 진짜 빨간색이야? 응. 형. 응? 차려. 아니 뭐 차려 시야. 나 지금 노란색인데. 빨주노. 아 그러네. <웃음> 뭘 차려 시야 차어아 오늘 안 엮였네? 당연히 엮였다 생각하고. <웃음> 이게 지독하게 어. 엮이진 않는데 너가 초록색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연기 좀 어색한 걸? 걸? 내 눈동자 보여줘? 응 음. 어때? 전혀 흔들리지 않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 전혀 흔들리지 않지? 혹시 가면 수집가세요? 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잠시만 음, <웃음> 잠시만 잠시만 음, 잠시만 음, 음. 이렇게 하면 우리 지독한 아기고리가 돼 기봉단이세요? 혹시 촬영팀이세요? 카메라가 나왔네 갑자기 아네아어 촬영 나왔고요 캐빈님 하시던대로 방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텝입니다 네. 아, 진행하시죠 또 PD입니다 PD 음. 어? 아나피 하나 더 받아야 돼요 지금 나 운이 상태가 풀려버렸네 아 멤버분들 다 모였네요 아 이번 신 시작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저는 신경쓰지 마시고요 진짜, 근데 케빈님 지금 빨간색 분이시죠 지금? 아 뭐... 어떠다보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얘 예. PD입니다 피 d 입니다저 출연진 아니에요 피 d 입니다딱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우와 뭔가 흐흫 사렷했습니다 아아사했니예음 뭐? 죽여? 그러면 흐흐흐흐흐흐흐 뭐해? 거짓 놀아? 나아 <나랑> 장난쳐? 흐 <웃음> 어? 그냥 기다려보세요 오, 예 어, 아, 이거 진짜 에에 아니 진짜 죽이게 내가 얘기했지 오늘도 엮으면은 그냥 바로 죽이고 시작한다고 찾다 <웃음> 뭐 어떻게 애국 마케팅 해보실라고? 너 이거 죽이면은? 너 태극기 칠 거야? 태극기 치면 놀라냐 대한민국 칠 거야? 어? <웃음> 오야 45도 얼짱 각도로 보면 진짜 태극기 나오는데? <웃음> 어때? <웃음> 이, 이런데도 날 죽일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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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웃음> 자 그럼 저희 합의를 보시죠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웃음> 저희 능력 바꾸죠 주인님 어, 능력 바꾸죠 아 능력을 바꾸는게 네. 조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쓰레같은 능력 가져가십시오 <웃음> 안개를 저한테 주신다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태극기를 치셨다고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습니다 아, 태극기 치신 첸모 네, 씨 맞으신가요? 아니 지금 네. 운영자 분이 오셔가지고 요거 네. 그러면은 제가 요거 드리고요. 네. 예. 그러면 저한테 그럼 갑옷이랑 칼 주시고 갑옷은 아니죠? 칼만 드릴게요. <웃음> 칼도 네 제가 차해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아 예. 안 그럼요. 네, 알죠. 네. 알죠. 고기도다 주고 가세요. 아, 고기 반만 드릴게요 아, 네, 아 고기를 다.. <웃음> 네. 아 진짜.. <웃음> 무잔씨 피를 마시고 지금 귀살대 칼들고 설치는 오니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웃음> 일났네 아, 그러면 제가 깻모 <웃음> 네. 해가지고 무잔씨 네. 피좀 나눠드릴게요 아 근데 약간 상자 있더라고 이거 먹으면 되나 그냥 오 됐다 갑바에 오니피까지 마시면 이거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고하세요 네에 아 인생 폈다. 아하하하 시엔이 아, &E 잡았어야 되는데. 이게 연기야. 아씨 망했. 네아 망했잖아요. 어 설마 낙뎀? 아이 씨. 능력 어떻게 됐어? 능력 바꾸자고 어, 해서 에, <웃음> 어. 능력. 저 이제 기사일 때요. 저 죽이시면 안 돼요, 부스님. 아기사되시구나 네. 충성. 아 예. 아, 아, 근데 저희 뒤에 보시면 지금. 한편에 삥 뜯기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투디가 검은색이어서요. <웃음> <웃음> 아니, 나안 되겠어. 나 너무 열받아. 나 시앤이만 잡게 해줘. 진짜. 알았어. 알았어. 나 시애니. 너무 열받아서 진짜 안 되겠다. 어. 시앤이, 남이 지금 얼차려 주고 있거든? 서울로 가. 서울회전해봐 어디 여기로 가서 알회전알람이 차렷 알람이 차렷 아알차지알람이차리지 알리지. 알리지. 알리지. 알리지. 알 드디어 네. 이날이 왔구만. 네. 합이 보시죠. 차려. <웃음> 자,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차려. 애교 실시, 애교 실시. 아, 애기, 애기, 애기, 애기 애기 하겠습니다. 애교 실시, 애기합니다, 애기하겠습니다. 애교 실시, 실시, 실시, 실아 아, 아, 아. 아. 아아예아아 <웃음> 아, 아, 아, 예, 아, 아! 가만히 있어, 예 네, 네, 네, 네, 아,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제시, 바로 하습니다 쉐이 쉐아왜 이렇게 빨로? 쉐이 아실안 해? 쉐아 바로 고. 아 진짜. 실이 애교하실 거면 능력을 저한테 주실 거예요. 애교를 하겠습니다. 네, 애교 그럼 두 번. 나는 매직칼 미설장 세계에서. 아이고. 야, 잠깐만. 아왜왜 왜, 왜? 너 용사 보태. 너 오늘 차렷, 용서 보태. 차렷 차렷 차렷. 차렷. 차렷. 차렷. 뭘 차렷이야? 야, 내가 너 죽이는 세인데 어, 차렷 산겸. 어, 차렷 산다고. 차렷 산다고. 차렷. 차렷. 아, 근데 죽이지 마. 차렷. 뭘 차려, 죽이지 아, 마야. 내 보디가드야. 오, 어허 차렷. 차렷. 가만히 차렷, 서서 차렷, 차렷. 음, 가만히 서서 차렷. 아이 일을 어쩌나. 나를 속인 이 일을. 아, 네 케빈님. 응? 저한테 그렇게 안 속이면 죽여버릴 거라고 막 협박해가지고. 아! 어. 아, 나와 나와 진짜 죽을. 진짜 죽을. 진짜 죽을. <웃음> 아니 근데 당신 능력도 예. 오니로서 형편없고. 형편 없다뇨. 죽어줘야겠어. 어 뒤에 라미 있는데? 알람이 차려, 알람이 차려, 알람이 차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시에이 차려, 시에이 차려, 시에이 차려, 아, 차려, 차려, 차려. 예 예. 여기서 이제 라미가 연비 차려, 연 시에나 이 매듭 너부터 풀자. 아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안 보여? 이게 뭐야? 야야야야. 에너지 단다! 와, 어어 찢었다! 찢었어! 빨라! 오! 알람이 차렷! 오! <웃음> 차렷! 한번더 바인드! 아이씨! 찢어! 야이! 찢어! <웃음> 아 찢어! 아 제발! 야 이거 에너지 달아! 야이씨! <웃음> 야 이거 묵는 기술이 있네 이게? 형형형형형응응응응응 응? 왜..왜? 나 무서워 얘기를 좀 할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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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투야 투디야! h 제발, 제발, 제 a 제발, a 발 a Jaja! Jaja! Jaja! Jaja! Jaja! Jaja! Jaja! a j a Jaja! j <웃음> 형 동생 한번만 잘 되보자 <웃음> 제발 따라오지마 너 어떻게 너 어떻게 2디 따돌렸어 야 이거 아니잖아 어? 점프 아 어, 안돼 안돼 아 제발 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웃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왜그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웃음> 아니 이 사람 아니, 조합 뭐, 뭐, 뭐, 뭐야 뭐, 이거. 뭐, 이거 뭔 조합이야 이거 아 죽었나 흐흐흐흐 <웃음> 마이크 안키나 말을 해라! 말해라 임마 야. 투디님 <웃음> 왼손에 얼굴이 묵사발나신거예요 지금? <웃음> 이거 서양 누룽지다. <웃음> 팝콘이라 드바나. <웃음> 아니 투디님 아까 왜그 기회를 천금같은 기회를 내가 만들어드렸는데 왜 못잡았어요? 아 이거 칼이 너무 안좋아서 쫓아기 어려워요. 이것 써! 어! 시앤이 애교 두개 시작! <웃음> 그럼 살려준다.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케빈 형원콤 냈던 걸로 바로 너 뭔지 알지 그럼 님냥 그냥 죽어라 죽여 어 그냥 그냥 죽이씨 우와 야 근데 파워 진짜 세네 오 이게 능력이 우와 아니야? 우와 연속기봐 이거 미쳤다 오, <웃음> 오 따라간다 따라간다 야 저거 쿨타임 저거 우와 날라갔어 우와 뭐야 에이. 우와 우와 이거 뭔 기술이야 멈춰 어 연비 등장 너 일로와 연비 아까 보니까 이동기가 좋던데 우와 우와 우와 연비 발걸음 가벼운거 봐 대박 우와, 이렇게 야 진짜 꼬리잡기다 야 진짜 리얼 꼬리잡기다 어. 야 진짜 리얼 꼬리잡기 <웃음> 야 진짜 리얼 꼬리잡기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잠깐만 이렇게 하면 3파전이고요 빗소리가 연비잡고 어 이게 리얼 꼬리잡기 야 근데 상당히 많이 만든 거 같은데 우와 떴어 우와 저디도 떴고 아 오히려 안 좋은 선택인가요 우와 우와 미쳤어 거기 서 어 지금 아니, 땅에 아니, 떨어진 두 딜을 연비가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대를 스킬밖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야 야. 야야야아아야 오잘 도망은 다니는데 지금 3파전 대박이야. 아 연비가 자꾸 피를 깎아. <웃음> 어. 연비야 저항해 저항해. 아, 연비 자식. 아. 우와. 와. 아. 안개가 우와. 어. 단계가... 우와. 아니, 콤보 들어간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엄청 화려해 어 어디지 아 이거 뭐야 기본 공격으로는 안 맞는 거야 걸... 기본 공격으로 내 생각엔 아예 그냥 안다는 듯우야 완전 멋있어 기술 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럴 순 근데 업다. 2D 연속 세 판에 김열의 칼날 결승에 항상 2D의 모습은 있었지만 과연 오늘 승리 거머쥘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무장 버그 때문에 한 거라 치고 잠깐만. 피... 와! 이야! 예. 야, 뭐야? 김비솔 와, 대박. 와, 진짜 사기다. 아, 이게 뜨거워. 와, 능력이 다들 깻모 뭐 풀고 한번 있어 볼래요? 이게 근데 탄지로인 거지? 히노카미 카구라 그거인 거죠, 여러분들. 물이랑 불 같이 나오는데. 아예 아예 해후 원본이요. 아, 그런 거야. 탄지로도 아니고. 우와! 야! 아, 여러분 이렇게 해 가지고 귀멸의 칼날 연속 세편 한번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초대다금! 좋아요? 초대다금!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야 맘. Come o 야인마. 아아아